오케이 안녕하십니까, 시 m a t o n g 청 e I'm a tongue. I'm a t o n 들이 e I'm a tongue. I'm a tongue. I'm a tongue. I'm a t 오늘 g u e I'm a 나으니까 우리 오늘 빨리 하루 종일 일하면서 정통 정리 정성하는 거예요. <웃음> 내일은 비가 많이 오니까 오늘밖에 시간 없을까? <웃음> 여러분 우리 여러분과 함께 짧게 하고 그냥 여러분 같이 라이브로 우리 다 걸어가고 이제 그 우리 젊은 남자들이 큰 건물 훈덕웰컴센터 건물 지금 지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우리 딴식군들이 어, 우리랑 같이 시냇물 정리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볼 겁니다. 라이브로 볼게요. 라이브로 볼 텐데 그데 먼저 우리 성경 구절로들어봅시다에스겔 46, 에스겔 46장 1절부터 운동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우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닿대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문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의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소재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예, 예. 그럼 거기 가고 그럼 12절 넘어갑시다. 네. 12절 예, 12절입니다. 부터, 12절부터 네, 예.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요아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릴 것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 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 아침마다 1년 되고 험 없는 어린 양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와께 호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한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재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 지니라. 예. 아주 우리 여기에도. 40절에서, 원래 이제 e k i 절 l s a 에서 i m Joseph, Joseph, Joseph, Joseph, Joseph, Joseph, Joseph, j o s 재림주님이 이 e p h Joseph, j o s e p 들 j o s e 쪽 h Joseph, j 쪽 문에 들어오면 s 쪽 문에 나와야 되고 h Joseph, Joseph, Joseph, j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의 예배 내용 도 많이 n g Yang, y 이 b e Nyongri, Oding Yang, Yang, Yang, Yang, Yang, y a 들 g Yang, Yang, Yang, Yang, y a 십자 Yang, Yang, Yang, Yang, Yang, y a 영적 구원은 뭐예 영적 구원만 받으시던 영적 구원 영적 구원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서 예수님 믿음으로서기독교인들이기독교의 준비물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영적 구원 받으면서 쉽게 말하면 영계에서 제일 제림주님이 어, 어, 어, 오시기 전에 제일 높은 단계죠종교 기독교는 제일 높은, 그 다음에 어, 아버님께서 어, 유교, 불교, 기상교 제일 낮은 그런 연기에서 기독교는 제일 높은 단계가 왜이시 주님을 아니까 예. 주님이 아니 주님 아니 주님은 아니까 준비된 인물 그러니까 재림 주님이 오실 때 그분들이 준비된 인물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제임주를 모셔야 돼. 제임 e 를 모시고 제 n c 를와 함께 하님 o the motion, change to the motion, c h a n g 하 to the m o 하 i o n change to t h 나 m o 나 i o n change to the m o t i o 그 c h a n 하, 하늘과 같이 하늘,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또, 같이 하, 하늘에 같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땅도 이루어져야 네? 하나님께서 그냥 영계의 왕국을 만드신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상을 와, 영구의 무슨 가정 만드는 아니라 시상의 실체의 아담으로서 실체된 주님으로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부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체적으로 완성하고 싶다 이상적으로. 그런데 인간 지금 5% 분담의 문제죠 이게. 그 내용으로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실때 그냥 하늘에 있는 어, 영계인 구원받는다. 국적 구원받는다. 혈통 혈통 말이 혈통은 왕들이 관심을. 일반 사람들이 혈통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데, 근데 왕들이 혈통에서 많이 생각해. 네? 일반 사람들이 중학교 들에서 노예 교육만 받니까 으 혈통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만 왕들이 미친 듯이 사탄주의 왕들까지도 미친 듯이 혈통을 중요시해. 아, 이건 문제. 일반 사람들이 혈통의 그 중요성을 사탄 왕들까지 알아야 해. 사탄 왕들이 확실히 알아야 해. 왜? 이 혈통의 문제 통하면서 왕들이 나타나요. 아, 에? 혈통의 문제 통하면서 왕들이 나오고 혈통의 문제 내용 없으면 왕들이 없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 혈통의 문제는 왕권 소유권 어. 주권다 연결되는 혈통에 제일 중요한 시 절대 신앙 사 혈통으로서부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혈통 혈통 왜 네, 네. 혈통하면서 실체적인 육육아 네, 네, 어, 네. 뭐야 어, 상이 있는 실체적인 네. 왕가자 생기고, 왕가 자생이고 왕가 통해서 왕들이 나오고 왕국이 나오고 헌법 지키는 왕국처 어, 뭐, 지키는 헌 법도 <목도> <목도> 나오고요. 아, 다 혈종 중심이야. 어, 아, 이거는 아, 다른 거주심한거아야 <목도> 그냥 믿음으로 아주 시심한거 못해 이거. 아, 그러니까 어, 이거 신체적인 아, 지상에 있는 신체적인 아, 나에게는 믿음으로 되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만 단계는 똑같이. 영계, 영계 구원밖에 영영육 구원, 그러니까 영원, 영적. 그근데 혈통이 전치돼. 네, 네. 혈통이 지상에 네, 심리적으로. <unlocked> 아, 아, 아. 뭐야 세워져야지 <이> 거기에서 왕가가 나와. 거기에서 왕들이 나와요 거기에서 왕국이 나와 거기에서 <passEuro> 아? <웃음> 세계를 덤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혈통의 문제 그 여러분은 어, 우리 그 젊은 놈들도 점점 깨닫고 있지. 너희들이 정부 수련의 학교 통해서 노의 공부, 노의 어 사고 원 좋아지 어 뭐야 아, 아이덴티티 씨. 아, 씨는, 어 아이덴티티 뭐지 사고 원식. 어 사고 원식는어 아이덴티티 정체성. 노의 정체성을 계속 심는다. 혈통이 있어야지. 와우. 네. 그러니까 축복식에서 그냥 남자 여자가 기독교 결혼하는가 마이라 주님 중심한 결혼만 아니라 주님 중심한 결혼뿐만 아니라 왕권 중식 왕권 중심 뿐만 아니라 제사장 임명식, 천도사 임명식 남자는 왕과 제사장, 여자는 왕비와 제사장 이두 부부가 가정 목회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가정 목회 통해서 아이들은 누구예요? 전도해야 되는 대상자. <웃음> <웃음> 여러분은 그냥 애기 낳으니까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아빠들이 제사장과 전도사로서 아이들 어, 전도해요. 특별히 어, 어, 어, 어, 10대에 들어갈 때입니다. <웃음> 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부모가 믿으니까 부모가 혈통이 있습니다. 승리적으로 자기가 오프로션분한하는이 아니야. 아, 네. 그런 과정에서 많은 애들이 타락하고 혈통 잃어. 사탄 혈통을 아, 다시 받 아.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복귀되면 일세로 들어와야 돼. 아, 네. 타락했습니다. 아. 혈통을 버렸으니까. 아담 어. 해왔죠. 그렇죠? 아. 어. 아.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그렇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사탄세계는 계속 우리 어, 어, 하나님의 왕권에 모든 연결되는 왕가들의 가정들을 무너뜨리려고하니다 그러니까 일반 가령보다 너희들이 애기날때 사탄이가 너희들 아이더 심하게 죽는 거예요. 아, 같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파이터, 파이터, 파이터의 마음으로 어? 아이들 사법님, 사법님 마음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싸워나가는지 무도 가르쳐주는 것처럼 영적 무도도 가르쳐주는 영적 무도 사탄은 어떻게 싸운 사탄 사탄은 어떤 공격으로 옳던지 엄마들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 분들이 어, 여기 아카르미 훈련할 때 아주 초보자 레벨을 옳기지 않니 초보자 레벨로 뭐어진화론 어, 어떻게 싸우는지뭐뭐뭐 뭐, 뭐, 뭐, 무슨 이런 거 하잖아 왜냐 왜냐하면은 힌트 레벨이지만 그래도 그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서 진화론 진화론 어 내용이 우리 그여여여 우리 그 군호 그 뭐냐 아 카미노 군 and 진숙 아이들 어여몇 살이야? 두 음, 살이랑. <목소리> 세 살이에요. 두 살, 세 살. 그러니까 얘네 예를, 예를 들면 원래 네 살, 다섯 살부터 진화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살살이공 응? 학교에 서중부학교에서 그렇게 작은 순수한 아이들이 진화론공는 거예요. 배우는. 시작은다살가면서진화론은 그그뭐 하나님 없어. 진화론어어어어 신카론, 그 어, 어, 어, 어, 뭐야? 어, 어 우주론적인 어, 우주론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탐사와? 없어 n 우주 e Ops. Hadad you o p s h 이 Sucher 이 a s u c h 이런 a n 이 Sinagozo. You don't know what y o 들그 o n t know. You don't know 그러니까 진화론의 제일로 무서운 결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만든 형상으로 만들었던 자연의 에이펙스야, 이 자연의 꼭대기야, 인간. 그것을 동물로 만든다. 동물. 동물. 응? 그러면서 중고 어 뭐야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냐? 자기가 원수를 믿어, 믿어. 자기가 발달된 원숭이안 믿어. 이렇게 돼버려요. 다섯 살부터 시작합니다. 매난마다 세네세네세 세네, 세네, 세네 마이 선생님들 마이 부모가 왜 물러가. 부모가 그냥 아 학교 잘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보들처럼. 네, 아, 근데 사탄의 교육을 바라면서 노예 교육뿐만 아니라 노예보다 더 나쁜 교육이죠 사실. 동물이라고 생각하니다 자기들이. 자기 정체성. 성경 중심한 전세상 하나님께서 준 u 을다 Tong t o 이 g t 이 n 이 Tong 에교 n g 조직 n g 면서고려 t o 되면 얘네들도 자기 아빠 엄마가 미친놈이라고 생각해 Tong Tong Tong Tong Tong Tong Tong Tong Tong 이 o n g t o n 생각 o n g 생각 n g Tong Tong Tong t o 자 g 가 o n g Tong t 에이. 이거 얼마나 이거 영어로비휴머니제 그죠? 어, 비인간적인 어, 어, 비인간적인 인간 비인간화 하는 거죠. 사람의 가치와 인권과 모든 것그 만약에 너희들 도, 동물이면 발달된원칙이면인권 없어. 권 없어. 인권이자체는 없어. 에? 그러니까 사람을 보호할 수 없어요. 정부들이 파워 있는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야. 아, 뭐참 위험한 결론들이죠. 네? 그러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대학자, 이거는 다 괜찮아. 왜? 이거는 생존와 번식의효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들어요. 근데 이 무신론의 아, 아, 무신론에 지나온 시스템이 어린 나이부터 에 무신론 시스템이 약간작이 어린 나부터세에 있는 것입니 자기들이 정부보다정부보다 자기가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지상상도 못하 일본 한국도 너희들도 정부 세뇌에 합격을 당하니 이런 그런 얘기 하실 때 너희들도 깜짝 놀지 너희들 다, 가볍한지, 너희들 다 상,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지 네? 사람이 정부보다 높은 거 동물라움이라면 이거는 정부 아래 에 있다 말이에요. 정부하고 이놈들이 마음대로 할수 있지. 이런 거보자 바이러스와 이런 독주사 마음대로 뿌리고 마음대로 시험하고 마음대로 기다키고 같이 시키는 게 하는 거왜 동물니까? 신권이 없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정부가 너 독주사, 어, 모르시면 대학사를 하면서 모르시면 독주주사를 하, 주, 주려고 하면서 강제적으로 주려고 할때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자연의 에이펙스라는 것을 알아야지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한 어, 적을 통해서 우리를 왕과 제자장까지 만드는 것 확실히 알아야지 이놈들이 하는 것이 악하게 보이는 거지. 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앙정부, 정치, 사탄주의는 항상 시민들의 어? 세의 교육부는 세례 특별히 어, 교육부, 교육부도. 천일고서 정부 교육부는 헐법. 왜? 교육부는 항상 정부 교육부는 항상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을 경건을 믿게 돼. 이게 예, 예, 예, 예. 야크히로 그 어, 너, 너, 너 부인, 너 부인도 제약회사로 공부를 하고 그랬었지. 네? 그 제약, 제약, 그실장이 얼마나 불정부패인지 있을지. 이제 사람들이 알고, 알고 깨닫게 되고 있잖아요. 야. 이 의사들이 그냥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서 독주사하라 해도 이 의사들이 그냥 하는 거야. 의사들의 약속, 히포크라틱 오이라고 그래. 의사들, 의사들의 약속을 히포크라테, 스에서 와요. 히포크라틱 오이라고 해. 히포크라테스의 맹세. 그 뭐냐면은 절대로 다른 그 자기가 자기 그어 어, 뭐야, 환자, 당냐. 환자의 인권을 어, 유린할 수 없어요. 히포크라틱 오디라고. 이거 희롱 전통의 어 뭐야? 모든 현대 의대에 의학은 그 맹세가 있어. 히포크라틱 맹세. 어, 들어봤지? 아니, 소위 식회 취했그그 히포크라틱 맹세는 제일, 제일, 제일 서양 양에서제일 중요한 어? 맹세인데. 음? 환자는 인권이니까 환자는 어어어 어, 어, 어, 뭐야? 환자가 자기가 인정해야지 자기가, 오케이, 해줘야지, 여러가지 할수있는 거. 강제로제로는 거. 없제로는 거. Even은 h i t 는는 r h i t l 히틀 John Jenkins, Tatske, Nandaube, Nuremberg, Nuremberg, n u r e m b e 뭐냐? n 계 국제 인권 세계의 인권 한중 법을 뭐냐 사람들이 허가 없이 이런 독주사 무슨 뭐, 뭐, 의학 뭐 무슨 뭐, 이런 실험 실험할 수 없어요 인간들은 르렌버그 코드라. 소유 왜 히틀러는 자기가 유대 자기 싫다는 민족을 잡아 가지고 자기가 모든 실험 다 했잖아요 인간들. 인간이. 무슨 무슨 이런 저런 실험.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아귀한 국제적인 법을 만들고 뉘른버그 코드라고 하면서 그것을 불법으로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동의해. 책임 <목소리도> 커런츠부터인데. 근데 지금 커런을 봐. 지금 커런은 코로나19. 이 뉘른버그 코드 완전히 폐쇄. 완전히 그 세계를 읽거든요. 소리 지금 스컴 대학에서 나오는 새로 <목소리도> 새로 나오는 입원의 연구에서 입원의 입원의 어, 어, 어. 어, 너희들 일요일에 봤지 어, 이해 잘 못했지만. 일요일에 보여줬어. 스콤 내역에서 나오는 용료.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면역력 시스템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DNA, DNA, 여러분 d n a 다 알지. 일반 사람들은 한국다 DNA 알죠. 네? DNA 고치는 부서가 있어요. 그 면역력 시스템 안에 NHEJ 시스템이에요. NHEJ. 오케이 영어 말로 non-homologous end joining system 오케이 나 어떻게 그 표현 번역는지 몰라 오케이 okay. 하여튼 NHEJ 시스템 그거는 DNA 변형 시스템에서 제일로 중요한 부분이 왜? 그거는 DNA 고쳐줘 어.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나쁜 거 먹잖아 그럼 DNA가 좀 구성이 구성이 보니까 이제 그 NHEJ 시스템이 들어가서 이렇게 고치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만약에 어, 이런 자동차 운전하면서 라디오 하면서 전화에서 나오는 방사성 등 비행기 타면은 어, 아연라이징 레디에시라고 하면서 여러 방사성 많아요 여기 라디오, 와이파이 머든 뭐 등그 내용들이 다 우리 DNA의 부상들. 뭐말인 알죠? 보이지 않아도 DNA 부상. 그 DNA 다 부상을 고치는 DNA 고치는 다시 제대로 모양 모양으로 만드는 시스템은 NHEJ 시스템이에요. 영어 말로 뭐라고? 난한말로가 n 엔조이디 시스템. 오케이. NHEJ. 그 NHEJ 시스템에서. 꽂컴 꼰대야. 에서 어떻게 뭘 바기냐면 독주사 받았던 모든 사람들 90% 이상. 90% 이상. NHEJ 시스템이 무너졌어. 90%. 그 말로 뭐냐? DNA 못 꽂죠 이제. 이거 는 영어 말로 이뮤노디피실시라고그래요 면역력 부족 되버려. 병병이 쉽게 말해 에이즈병 받을 때, 에이즈병 받을 때 비슷한 것이 일어나지. 그지 우리 면역력이 에이즈병을 면역력이 다시 못 쌓아, 못 이래 일못 꽂죠. 네, 에이즈 병에 있는 문제 부스, 어, 어, 어, 이런 병 같은 그 어, 뭐야 어, 심통이 뭐지 심통 심통 증상 증상, 증상. ]あの, 그런 또, 것들이 나타나는 거에요 <웃음> 쉽게 말하면 에이즈 병을 만약에 에이즈 병에 있어서 자기 전형 시스템 지금 지 혼자 고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육천 불이야 한 달마다 육천 불제약회사들 주면서 제약 약을 먹어야 그래야 살수 있는 거야왜 면역 시스템이 무너졌습니까 육천 불한 달마다 육천 불그말는 뭐예요 십 개월만 되면은 이게 는 육만 불내는 거야 일 년마다 육만 불 뿐만에 육천 불 이상은 일시불 칠 칠만 이천 불 7만이천불 정도 넘게.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하고 미국 돈으로 하고 지금 어 변경하면은 아마 8만 8만 불 정도 되는 거 이게. 그냥 8천만 원 되는 거예요. 8천만 8백만 엔. 매년마다 살기 위해서 그냥 살기 위해서 면역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제약 이거 악한 제약 회사 빌게이츠 사기 놈들 파이사 모델러 이 놈들한테 얼마나 놀라올 이거는 돈이야 돈. 얼마나 놀라오는 사람들의 모든 인류 인구 인류의 인구의 면역시서 무너뜨리고 각각 사람마다 발만불 끊임을 내는 거야 매년마다 끊임없이 나와요 이게 왜살아있는지또 지금 처음 역사 처음으로 바이러스약 처음으로 비, 어, 비, 영어로 비올러지라 그래요 바이러올지 오케이 그러면은 바이러스 과학 바이하, 바이러스 학, 세균학, 처음에서 역사 처음으로 이런 바이, 아, 아, 아, 사기 코로나 독주사 사기 코로나. 비상상태용 허가받았지 비상상태용 이거는 일반적으로 실험받고 여러 가지 3년 동안 테스트를 받고 허가받는 아, 게 아니라 비상용 허가받는단 말이에요 빨리 진행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역사상의 처음으로 아이들, 아기들 다섯 살 아이들한테 맡겨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 역사, 처음으로 바이러스 주사 역사 처음으로 비상용 내용을 강제적으로 아이들한테 어, 줄 거예요. 그러면서 이소컴대학과 여러 터프 어, 어,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 내용이 우리 NH EJ 시스템을 무너뜨는 거고서. 젊은 다섯 살 아이들 생활하 그럼 자기 면역시스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평생 동안에 이것이 이거 매달리, 매달리고 이거 제약, 제약을 매달리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생사람돼? 어떻게 알파 남자 돼? 어떻게 알파 여자 돼? 어떻게 어, 자기의 모든 유전이 열려? 죽이가 있잖아 지금 사람이. 예수 병 환자 봤죠? 약해 약해. 아무것도 못해. 살기만 하고 있지. 근데 6천 불, 매달마다 6천 불, 6천. 매년씩, 매년씩. 그러면서 어제만 인몇 인류, 명에 지금 7억인가요? 70억. 70억. 75억. 80억이 되, 되겠죠. 네, 80억 각. 80억. 80억 반만 해도 40, 40억 명에서 40억 명에서 8천만 40, 원이나 한명 하는다. 한명 그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 하고 이거는 끊임없이 나오는 거. 사람이 죽을 때까지가 매달리고 살아야 된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어, 어, 부정공평 악한 내용이죠. 히틀러처럼, 히틀러처럼 약을, 약을 이, 이 의학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대학사합니다 간단히 야, 이거 생각해. 만약에 지금 젊은 아이들이 그것을 그것을 받고 지금 된그 뭐, 어, 유럽에도 여러 축구 축구 전문 선수들이 축구하다가 뭐뭐 떨어져서 죽잖아요. 급하게 그 지금 몇 명이 지금 유럽에서 죽어서 죽어서 축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도 자기가 이걸 게임하다가 독주사 받았으니까 심장이 이거 열 부어가지고 부어 부어 마이오카르디아 증후, 수웰링에 웰링 부어. 이것 때문에 이거 독주사 때문에. 독주사 때에 심각해. 그러면서 심어지면서 직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말만으로 이거 이 삼일 후에 죽는 사람들 있고. 계속 이되는 거야. 네? 유럽에 선수들이 죽어가는. 왜? 거기에서 선수와 축구 하고 싶으면은 독주사 받아야되는 거야. 이거 주짓수 이, 이 이놈들도 지금 주짓수 대회 시합들에도. 독주사 맞아야지 할 말이 주리수 사업에 들어가든 그 시합에 들어갈 수는 있어. 아마 그러면 이삼년 후에 주리스 사업, 어 사업, 시합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이거 인구 중에 선수들이 제일로 터프, 터프 건강이죠. 터프 건강, 이 제일 세잖아요. 갑작스럽게 젊은 사람, 이십삼, 이십삼십 세 사람들이 갑자기 심장마비가 중에 축출이 가는 거야.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어어두달 전부터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왜 언론이 사기 언론이 아마가 다 말하고 있지? 그래서 아 사기의 사람은다 아는데 일반 사람 다 알아 근데 일반の人たちみんな知それ그러니까 이놈들이 회사 중심 잡고 모든사람을 강제적으로 이 독주 도발했는 왜 제약 회사를 노예 노예 시체적인 노예? 조정的に 와쿠치 오게 되기만 해. 자기가 자기 몸이 몸이 무너지니까 실체적인 이것을 매달리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한테 매달리고 살아야 해요. 그거 아니고 제약회사 또즉 정부가 제약회사를 보호하지. 시민들이 제약회사 고소할 수 없게끔 정부와 정부 하원과 사기, 그거 그, 그, 그, 하원과, 하원과 누구야? 상원 이놈들이 계속 법을 만들어. 무슨 거?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제약해서 고사 못해요. 90년대에 고소 못해요. 세국 뭐, 이사에 시민이 소하지 못해요. 이놈들이 독약을 해도 사람들이 1,000명, 2,000명, 1명 죽어도 고소 못해요. 1,000만 명이 죽어도 시민이 고소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악한 놈들이 항상 큰 정부 좋아하는 거예요. 큰 정부는 이런 미친 사기. 지세. 밥을 만들어 그 재벌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그 재벌들이 l 이 a b 못하게라 l i a b i 뭐야? l i a b i l 소목 받고 어, 그 부상 입지 못하게. Liability. Liability 뭐야? 라이 a 빌 i l 책임. 아예, 이거 드 잘못 봤나? <웃음> 그거 아니 유한 <아니야>. 유한책. <웃음> 유한, 무슨 말인지 알지? 알겠지? 이거 얼마나 위험한 거 얘기해. 그러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앙정부 정치 사태을다 중앙정부를 좋아하는 거야. 이런 사기 내용으로 온 나라 온 인류한테 할수있 n g Chong, Chong, Chong, 0 h o n g Chong, Chong, c 만 o n g 0 h 만 죽였죠. h o n g c h 한 n 한 Chong, Chong, c 왜냐면 그 집시 사람들까지 동성 사람들까지 다 죽여서 하여튼 그렇게 많은 대역사를 했는데 지금 이놈들이 제약으로 세계적으로 강제 복수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면역약 시스템이 진짜 90% NHEJ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거는 엄청 크 거예요 왜? 암을 못 고쳐 사람들이 어린 나이부터 사람들이 암세포 다 있어요 어, 애기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고 그래. 근데 이것을 발달했을 때 NH EJ 시스템이 그것을 계속 고쳐. 그러다 다시 DNA를 제대로 된 모양으로 다시 작성해요. 그 NH EJ 시스템이 그렇게 중요해. 특별히 암 싸우는 거예요. NH EJ 시스템이 무너지면은 암이 발달됐을 때이이 이 DNA 세포를 고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이 암이 폭발적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어, 어떤나라에서나년 안에 암은 20% 벌써 올라갔어 아이시 20, 0배2 0배올라갔어이나라 어떤 날이지? 획적 간의 이왜 그래 그 면역 시스템 무너지면 암을 못 싸워. 암. 네. 그러니까 우리 로라리셔 리사 있잖아요. 리사 흑인 부인. 그, 우리 흑인만왕비 그야 우리 그, 리사 리사 비도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가 암 걸렸죠. 암. <S> <S> <S> 암온 몸에 퍼져나가죠. 그러니까 그거 그거 뭐야 방사선 그거 치료받았잖아요. 방사선 치료받으면서 어떻게 됐어? 면역력 시스템이 무너졌죠. 그러니까 의사는 실체적으로 연계갔을 때 성화할 때 의사들이 어떻게 썼냐? 암으로 죽었다고 안해, 안 썼어요. 뭘 주었냐면 인플션으로 죽었어. 션 주었냐면 감염. 감염. 네? 감염. 감염. 감염으로 죽었어. 요 암으로 죽었다 말이야. 감기 f e c t i o n come on away you go your g e n e r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람이 나타나겠죠? 90% 면역 시스템이 죽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한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면역 시스템을 통해서 벌써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연구에서 새로운 연구사에 27배, 13배 아니고 27배, 27배 여러분의 자연 면역 시스템의 면역, 면역성이 더 세요. 면역성. 독주사보다 27배 더 세요. 27배. 27배. 27배. 17배. 17배. 17배. 17배. 17배. 1시배 17배. 이7배 17배. 17배. 17배. 17배. 17배. 17배. 1배 17배. 1배 17배. 1배이7배1배이7배1배 17배. 1배배배배 이것을 사람들 모든 면을 시0문 o l d e 면서 하면서 o l d e 이1 1 0 m o l d e 야1 1 0 m 고 l d e n 1 1 0 m o 이거 e 수천조, 억천 억천, d 뭐 n 1 1조 m 억조조 e n 1 1 0 m 마 l 마 e n 110molden, 는거0 m o l d e n 1 1 0 m o l d e <웃음> 얘네들이 얘네, 들이 의학 공부하는 애들이 들 n o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과 y o 과 know, y o 얘는 치과야 네, 네, 네. 아, 제일 거서 아니구나. 어, 의학견이야. 의학 공부지. 이렇게 위얼링. 本当に 어, 치과는 좋은 거야 비상상태 치과. 공부는 너무나중해 오! 빨에빨에 이빨, 그고그 그, 비상 상태에서 사람들이 뭐 의사 호이 없을 때 치과가리가 중요면 뭐, 여기 여기 한번 여기 썩어 가야 아프면은 고칠 수 없어 이거 자연 자연 세계에서 힘들어. 그 안뽑는 이상. 그냥 통증이 여기 이빨에 고치는 그 이빨 고치는 통증과 치식 이크게 중요해.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야뭐뭐 <웃음> 젊은 걸 낳았대 뭐 그래 근데, 근데 그그런 내용도 사실 중요해. 하이젠 응? <놀람> <한 이튼, 놀람> 세계적으로 이놈들이 이것을 <놀람> 하는 거는 뭐를 산지 뭔가? 일본, 한국들 지금 미국 들어오고 그러면 <놀람> 독주사 맞아야 돼. 그러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무너 시스템 무너뜨리는 시스템에 뭐가야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행 갈수 있게 비행기 이 이런 이런 이거는 강제 강제 이건 노르웨이 코드와 모든 인권을 유린하는 거예요. 그데이 사기 바이오 웨어 화학물 무기 통해서 중국과 이빌라바그루바이의나보크 클라우스와 조스토로스빌게이치 작산주의 놈들이 세계적으로 이 놈들이 기비할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얼마나 많은 내용이에요. 세상 이런 내용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엄 전면 결정해야 되어야 돼요. 회상이 되네요. 비상, 세계적으로 회상이 되는. 응? 세상이 항상 거짓말하는 놈들이야. 인터넷 실에서 어떻게 그런 빨간 벌 거짓말하고 다니는그 금방 들켜야 금방 들켜. 예. 네. 그러니까일반 타고. 우리 이어는 우리 이타들 우리 교육자, 우리 교육자, 우리 교육자, 우리 교육찾아온 교육자, 우리 교육자, 우리 교육자, 우리 교육자, 우리 교육 근데 여기 오면은 이제 영어 잘못잘 잘 하는, <웃음> 하는 사람들이 말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목소리도> 어, 어 그럼 다음에 올게요 <웃음> 우리가 말이 없으면 하이젠 근데 아, 어? 이렇게 기록교 문화 못 믿고 이렇게 환희, 문이들 환영하는 시대가 어디습니까 이런 세계적비상차지 이런 느냐하나님께서이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힘들고 슬프고 많은 사람이 대학살로 죽고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어 죽 그래서 한 똑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더, 더 빨리 빠져 더 많은 사람들이 깨랗하게 그놈들이 빨리 더 빨리 이래원을 어,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죠 근데 그놈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으면 더 빨리 더 많은 기록교인들이 전도 받고 더 많은 자기들 악몽 자기들의 악몽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종파들이 철창왕국 기독교 종파일테블려그 그러니까 i c 이놈들이 만약에 에 w a 에들어 k Kidokio t o n 어 p a 어 r 어 Kidokio t o 이 g Padri, k i d o k i 리 t 시법이더 a d r i Kidokio Tong p 이 d r 고 k 고 d o k i o Tong p a d r 하나님의 뜻, 하나의 광고. 그거는 중요한 거야. 요 <목소리> <목소리> 그거 아버님께서 항상 그렇게 사아주셔 우리가 움에 살면 안 돼. 저런 <목소리> 헛소아니야 <목소리> 네, <목소리> 사랑과 파워와 힘과 <목소리> 전된정신로 어? <제대로> <목소리> 사탄을 싸워. 이 힘으로 서나를 따라오면서 <뭐야>? 그걸 <목소리> 골프장 뭐 신용카드 가져와라 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십자가를 들고 다녔다. 이렇게 고생과 고통이 죠어하의 왕국 건설 고생과 고통과 핍박과 모독과 사람들의 공격과 어? 다 있어. 근데 근데 그보다 더큰 파워가 있어. 뭐야? 하나님의 왕국이 성취되어. 철보 헌법 세계적으로 모든 세계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주 그거는 넓지도 위대한 것이지. 다 우리 다거그는 다 그런 두려워을 살면 안 돼. 우리 어차피 죽어. 어? 근데 하나님의 아, 아, 문화공백이는 사람들이 싸우려면 우리 자식들, 손자, 손녀들이 다이 아, 사탄주인 놈들. 아동성폭탄. 다 잡아. 방고자아내게됩다 우리 이 그러니까 이 싸움이 그렇게까이 싸움이 크기 중. 그러니까 이 싸움이 크기 중. 러니까이 싸움이 크기 중. 그러니까 이싸움러니까이싸움러니까이싸움러니까이싸움러니까이싸움리 크기 중. 그러니까 이 싸움이 크니까이 싸움이 크기 중. 그러니까 이 싸움이 크기 중. 이 싸움이 기 가서 내려가서 우리 그러니까 이싸이얼마 중. 그러니까 이 싸움이 크기 중. 그러니이싸니 어, 어, 다 같이 그쪽을 이동하는 차원으로서 일단 먼저 하나님께 어, 또 장분께 또 이런 어두운 속에 하나님의 빛이 더 빛날 거라는 확신을 하면서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쪽으로 이동합시다 할렐루야 아, 할렐루야 설명하시고 어, 설명하시고 내려오세요 우리 훈장님들 네. 다리가 안 좋으니까 저하고 타시고 네. 아, 어, 어, 어 그것을 네. 어 이거 설명하시고 이제 네. 그 분독 분독 웰컴 센터 이제 얼마 진행되고 있지 바로 여러분도그 시냇물도 얼마 진행자 한번 보자요 시그들 같이 자 갑시다 자 갑니다 갑니다 이동 이기마쇼 아 오늘 아침에 왕님께서 맞아. 식사하시고 나서 맞아. 이 건물을 예, 앞으로 맞아. 아버님께서 맞아. 만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맞아. 그런 맞아. 부분들을 맞아. 예, 이 안에다가 맞아. 준비를 맞아. 하셔서 맞아. 예, 앞으로 그 우리 아이들 맞아. 오면 맞아. 여기에서 맞아. 아버님께서 자연을 맞아. 사랑하시기 맞아. 위해서 남미라든지 알레스카라든지 전 세계를 아, 아, 그 다니시면서 하셨던 아, 그런 아, 부분을 아, 앞으로 아, 이 안에 아, 예, 준비를 해서 아, 예, 아, 보여주시겠다고 아, 큰 박수 아, 부탁합니다. 네. 네, 지금 저희들이 정성들이기 위해서 펜실베니아를 다녀오는 동안 저기에 천일궁 여기는 천정궁입니다. 천정궁을 설치할 수 있는 뒷편을 많이 지금 정립을 해 놓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한국에서는 홍사님들이 내려와 있고 청년들이 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본에서는 지금 일본 청년들이 특히 이세 부부들이 여기에 내려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세 청년들이 왕님을 모시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금도 월크 센터를 데리가서 오셨습니 이제 조금 후에 금덕월컴 센터를 보시고 그 다음에는 이아래이 네. 네. 시냇물이 잘 흘러가고 있는데 그동안 이곳을 방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펜실베니아를 가기 전에 이곳에 정비를 많이 했는데 이곳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는 이곳은 완전히 이 버려진 곳이었지만 지금은 아름다운 시냇물들이 흐르면서 그 신의 문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정신을 좀더 맑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님께서는 이 지금 카팅한 나무들을 다한 곳으로 모아서 이번에 펜실베니아에서 나무를 파쇄하는 파쇄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이제부터는 이청평이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에 만들어서 에 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에 천정궁 바로 앞에 에 거기 연못에는 이번에 내려오시면서 에 천일궁에 있는 잉어를 가져오셔서 그곳에 아침에 에, 놓았습니다. 에, 그리고 이제 그, 그 우물을 여기에, 여기 만드신 그 약수, 거기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는 그 폭포를 만들어서 그 폭포를 보시면서 구름다리를 위로 걸어가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다면 그 신의 물그 시냇물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음성 속에 우리를 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왕님께서는 구상하시고 또 왕님께서는 그것을 만들어서 아버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식구님들에게는 기쁨을 또 식구님들의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번에 이틀 더 계시다가 내려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이틀 앞당겨 오셔서 오늘 말씀도 짧게 주시고 지금 분도 월컴센터로 예,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훈로 월컴 센터에는 우리 예, 조 보좌관이 지금 여기에 청년들을 데리고 예, 지붕을 예, 지금 많이 만들었네요. 예, 올라가기 전에 한쪽만 했는데 지금 한쪽도 거의 다 해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금주에는 이 훈독 월컴 센터에 아마 그 바닥을 놓게 될 것입니다. 저기 지금 지붕 위에 계시는 우리 조 보좌관에게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네. 앞면은 다 되었고 에, 그리고 지금 바닥에는 에, 여기에 세면을 먼저 하게 됩니다. 세면 세면을 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여기에 앞으로 에, 그 마루를 놓고 마루 위에 에, 전열 기분을 어, 그 깔아서 여기에 온돌과 같이 따뜻하게 바닥이. 될수 있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가기 전에 여기 기둥에는 세면을 부어서이 기둥 전체가 세면으로 깨끗하게 지금 굳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한번 이개우를개우를 정리한 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목소리> 위험해요. 지금 저 아래를 봐보십시오. 저렇게 아래에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았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물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들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을 다카팅을 하고 이것을 일본의 예린가와 회장님을 중심하고 일본의 여기 지금 청년들이 고생을 했습니다. 어, 한번 청년들도 좀 비차주고 싶오 <웃음> <청년 아니소라 했으니까. 웃음> 예, 아다 청년이, 다 청년. 청년 <웃음> 예, 다 청년, 다 청년. 아, <웃음> 예. 아, 어, 아버님께서는 92세도 청년이라고 <웃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세계 식구들이 오면 캠핑장으로 쓸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곳을 이렇게 준비하신 왕님께서는 네, 자, 자, 잠깐만요 왕님 지금 네, 돌아보시는 네, 이번에 본부에 엄청 그래. 일본 한국팀들이 J팀 <웃음> K팀들이 여기 정리 너무 잘 하셔가지고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뭐 나무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시점을 안 보여서 여기는 완전히 이제 보여요 여기 한 200m 쫙 들어가고 어 여기 생각하시고 네,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물이 지금 깨끗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금주에는 여기 근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철조막으로 다 쳐놓았습니다 그러 앞으로 저희들이 철조막도 다 커팅을 해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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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냇물 주변에는 정말 어, 이 시냇물을 우리가 발도 담그고, 에, 우리가 손도 씻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예, 우리가 하더라구요. 어릴 때는 이 시냇물을 바로 먹었습니다. 예, 지금은 먹지 못하지만 아마 이 아, 네. 시냇물을 끓여서 바로 먹을 수도 있어요. 예, 왕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우리 연못에 제일 위에 있는 연못 있잖아요. 거기에서 필터가 달린, 어... 에 그, 그 뭐라 그러지? 필터가 달린. 그... 정수기. 어, 정수기. 아, 거기에다 물을 저, 부어서 왕님 잡수시고 오... 저에게도 줘서 저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에, 정수기가 우리가 가면 그 산악용 많이 살수 있잖아요. 그것으로 언제든지 여기에서 물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음。 예. 그러니까 그래서 왕님께서 먼저 그런 부분을 사실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니까 왕, 왕, 왕, 그 왕, 왕, 왕, 왕, 왕, 왕, 왕, 왕, 그 에, 뭐가 있게 되냐면 <목 comeback> 그, 그 예, 수련소가 있게 돼요 아, 에, 네. 수련소도 있게 되고, 있게 되고 교회도 있게 되고 그리고 카페도 있게 되고 그 아, 카페에 카페. 카페, 그 카페 있는 데는 아침에 에, 여러분들 동쪽이 어디겠어요 어대, 동쪽. 동쪽 동쪽이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아, 동쪽이 어, 어, 어, 아, 이쪽도, 이쪽도 아니고 아, 이쪽도 아, 아니고 저쪽이예 <웃음> 그래서 이, 이 위에서 동쪽을 어, 바라보면 그니까. 얼마나 예, 아,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그래서 아, 그런 아, 부분을 왕님께서는 우리 식구들이 오시면 아, 나, 정말 어, 하나님께 네. 아버님께 네. 기쁨을 네. 에, 돌릴 수 있도록 음. 에, 그런 음. 부분을 지금 음. 구상하시고 계속 에, 이 청평단지를 순회하세요 음. 여러분들 화, 어, 저 자국할 때 왕룡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고 이곳을 얼마나 아버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해 드릴 수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도 <놀람> 보시면 이큰 나무들을 여기에 계시는 <놀람> 달라서 이렇게 지금 갖다 놓은 것입 아마 금주에는 그 이것도 아, 예, 오랫동안 그 오랫동안 나무를 오랫동안 파쇄하는 기계를 이번에 그 펜실베이니아에서 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을 파쇄해서 예, 이거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어. 네, 여기 한번 가보시죠. 이곳은 잔디가 잘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번에는 정비하기 위해서 이 잔디를 많이 훼손했는데, 이곳이 다시 잔디가 제대로 복원이 되면 앞으로 여기에 와서 이 넓은 공간을... 자연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야영도 할수 있고, 또 여기에서 마음껏 우리가 도해지에서이 찌들은 우리의 그 생각들을 이 자연과 더불어서 파합하는 그런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네, 기대하십시오 네. 네, 쭉 한번 보시죠 네, 여기에도 이돌 이 위에도 이 지금 그 많은 능쿨들이 있어가지고 이 돌이 제대로 볼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돌에 있던 것을 다 깨끗이 정리하고 이 별이 제대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경주에 와서 네. 이거 파세도 하고 어, 이번에 저희들이 가고 난 이후에 여기에 지금 계시는 에, 이름이 뭐죠? 오늘 아침에 올라왔을까? 세리죠? 태리. 네? 케리 태리. 페리 아저씨가 이렇게 지금 함께 그 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그렇게 되면 이 길로도 저 위에까지 바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아마 여기 작업했던 분들은 보시면 여기엔 작업이 안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테리안씨 여기 뚫고 나가셨네요. 계속 네. 뚫 네. 가시고 어, 여기 거울, 이 다리를 건너가시고 네. 왼쪽으로 가시면은 네. 쭉 나와요 우리 예배드렸던 데로 나와. 한번 쭉 가봐 시고 같이. 네. 네. 네. 네. 가보세요. 네. 네. 예 지금 아마 아, 남아 있는 데스가? 어? 아, 유리카 유리카상이 어, 제하고 여기에서 나무를 베는데 아주 아, 콤비가 돼 가지고 활동을 했는데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어안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펜실베니아에 갔다 온 이후에 이렇게 많은 작업을 지금 해 놓은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또 지금도 여기에 우리 아저씨가 마무리를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여기에는 완전히 흔해져 있었고 이쪽으로 여기에 네, 그 다리를 만들어서 건널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에 조금만 작업을 하게 되면 작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야, 작업 많이 해놨네 ああユンカさん打てよどうですか打てよなんか最初はこといろいろあったですかねああじゃあ今それがきれになってるっていうなるほどいっぱいマニーパーナトゥすごいあのまたとユん最初に最初の最初の最 지금 시부님들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에 아저씨가 아주 수고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저 나무를 절단을 아주 저 기계가 다니면서 아주 정말 놀랍습니다 야. 네. 이제 이이까지 완전 둘레스 와 저쪽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이거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한 대가 대단합니다 이제 예, 이제는 여기에 예, 완전히 연결이 되 n g 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 이곳에는 앞으로 여기에 그 왕님께서는 호수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e s yes, 에 e s yes, y 기 네, 백조를 여기에 많이 이제 보게 해서. 어, 여러분들 발리에 발레. 백조의 호수라는 거 우리 리틀 엔젤스 많이 한거 보았죠. 예, 네, 그것이 여기에 이제. 네,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보수가 생겨지고 거기에 백조가 진짜 백조가 이제 와서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닦아놓은 이곳에 앞으로 미디어진다, 세계 식구들이 번쩍이 와서, 번쩍이 와서 번쩍이 예, 번쩍이 여러분들이 닦아 놓은 그 과정을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은 왕민과 더불어서 이 청평을 복귀해서 청평을 번쩍이 조성하는데 예, 여러분들이 번쩍이 함께 번쩍이 했다고 번쩍이 하는 것은 <웃음> 예, 길이 길이. 길이, 길이. 예, 여러분들의 아, 그래. 예, 그 어떤 자부심이 될거예요 금지가 될거 u 요 g Gung, g u 지 네, 여기에 지금 주변 여러분들은 네, 그런 꿈이 네, 이곳에 왕님과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네, 생각을 할는상나시게는 옥상에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텐트를 치는 네, 그 뒤편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과일나무들을 심어놨습니다 <놀람> <놀람> 과일나무 안에는 그 통일 마크 커. 통일 마크를 거기에 이제 설치하게 될 겁니다. 네 ,あの, 예. 여러분들이 렉스 생출리 앞에 가면 그그 통일 마크를 만들어 놨죠. 아예.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그렇게 만들 완전히 똑니다 네. 오늘, 오늘 제가 이제 안내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세계 식구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여기 불 같은 게 자꾸 왔어.